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최근 비밀의 여자는 시원시원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흐름과는 반대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고구마 캐릭터가 한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서태양입니다. 서태양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38화에서 오세린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좋았는데 오세린이 주애라의 자백을 듣기 직전에 서태양이 나타나는 바람에 일을 망치 게 되었죠. 이 작품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작품 초반에 시청자들이 화가 많이 났던 이유 중 하나다. 착한 사람들이 주애라한테 너무 쉽게 당해서 악당 주애라나 남유 진 같은 쓰레기들의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정겨울이나 서태양 같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멍청하다는 표현까지 나오며 악당들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은 이제 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 시원한 정겨울의 복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첫 태양이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주애라는 이제 낭떠러지 길로 몰린 상태에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 하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물론 작품의 절반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주애라가 당하기만 한다면 백화까지 끌고 나갈 수가 없죠. 한 번씩 주고받고 정겨울에게도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그걸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시청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정말 착실한 서태양이 또 욕을 먹는 고구마 전개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주에라는 오세린의 약점이 서태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태양을 유혹해서 정겨울에게 반격을 준비할 것인데요. 여기서 서태양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서태양은 오세연의 죽음에 주애라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서태양은 분명 주애라에게 무언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자신을 동생처럼 이뻐하던 오세연이 죽었고 관련하여 주애라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서태양에게 주애라가 접근하는데 서태양은 정겨울의 복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혹시나 방해가 된다면 또다시 시청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요. 조금 불안합니다. 서태양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애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빠르게 눈치채고 똑똑하게 행동해야 자신의 과거의 누명을 벗기려다가 주애라에게 억울하게 죽은 오세연의 한도 풀어주고 정겨울의 복수도 완벽하게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답답한 고구마처럼 오세린에게 세리나 너가 주애라 씨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대사를 날리면서 정겨울의 복수에 방해가 된다면 다시 시청자들의 실망은 커질 것입니다. 부디 서태양이 남자주인공으로서 똑똑하고 현명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서태양이 주에라의 계획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정겨울을 도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요. 정겨울과 서태양의 좋은 협동작전을 기대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